오늘은 비교적 쉬운 용해도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우선 A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수용액에서 아이젠 히드록시드와 그리고 실버 요오디드의 해리 반응식을 적어라. 아이젠 히드록시드 분자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철 이온과 두 개의 히드록시드 이온이 붙어 있는데 수용액 안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의 철 양이온과 그리고 두 개의 히드록시드 음이온으로 해리가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실버 요오디드는 하나의 양이온과 다른 하나의 요오드의 음이온으로 된 분자로 수용액에서는 다음과 같이 해리됩니다. 다음으로 b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고 각각 반응에서 용해도곱 상수가 아이젠 히드록시드는 K는 4.87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7승 실버, 요, 디드는 K는 8.5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7승일 때 용해도를 구해라. 단, 다른 이온이나 반응이 그 각각의 해리평형을 방해하지 않는다. 문제에 들어가기 전 짚고 넘어갈 게 앞으로 사용할 KL은 용해도곱 상수를 뜻하고 L은 용해도를 뜻합니다. 우선 아이젠 히드록시드의 이온의 용해도곱 상수의 식을 적어보면 철의 양이온과 분자에 있던 히드록시드 두 개의 이온은 제곱값이 되면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라덩스 빌란스에 대해서 살펴볼텐데 이때 철 양이온이 하나일 때 히드록시드 음이온은 분자에 두 개가 붙어있기 때문에 1대 2의 비율이 되고 철 양이온의 몰 농도가 x라고 했을 때 히드록시드의 이온은 2 e 곱하기 x의 몰 농도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용의 도곱 상수의 식을 적용하면 제곱을 붙여주게 돼서 다음과 같이 됩니다. 그럼 x의 방정식으로 식을 정리하게 되면 x 곱하기 2x의 제곱이 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이 제곱의 밑수가 x가 아니라 2x가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다음을 정리해주면 4x의 3승이 되는 3차 방정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려는 용해도는 바로 이 x값이 됩니다. 그럼 문제에 주어진 용해도곱 상수의 값을 대입시키면 x에 관한 다음과 같은 방정식이 성립됩니다. 그리고 x값은 2.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의 몰이 되는데 용해도곱 상수와는 달리 용해도는 단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함께 적어줘야 합니다. 다음 실버 요오디드의 용해도곱 상수의 식을 보면 각각 1대1 반응이기 때문에 라동스 밸란츠에서는 다음과 같이 은의 양이온은 x로 그리고 요오디드의 음이온 역시 x가 되며 두 개의 곱을 통해 x에 관한 이차 방정식이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용해도인 이 x의 값은 바로 9.2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몰이 됩니다.